또팔이진한것 같은데 계속 보으로 앉아계시면 아 어, 모아이 잘 나왔습니다 확실히 오오 떡떡 소리난다 이제 다 들어왔다 요오오오 원, 완성! 지금 요 흙에 실린더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그 떡떡떡 소리가 나는게 요 지금 길이가 실린더 길이가 이제 다된것 같아요 일단은 딱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시나요? 모아이 요, 어, 이, 요, 요번에 입술 제대로 표현됐다 입술 아까 이, 먼저 거랑 비교하면 입술이 재밌죠? <웃음> 축하드립니다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하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<웃음> 뭐하 <뭐하니까 접했어. 웃음> 이거 접혔어괜찮 <뭐하니까> <웃음> <웃음> 어떡해, 어떡해, 어, <웃음> 그, 네? 아, 요어 아, 이어이 열심히 어들었는데어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잡 아, 이거 이거 로말려 이거 이거 이거 잡혔 아, 이거 아, <웃음> 뭐라가이너 이거 목까지 어떨 거야 어이, 와 이거 이렇게 엄마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웃기다 빵터겠는데 사람들 아 이게 뭐야